자기야 자기 자기 자기야 해리가 아기 때 화이팅 했던 영상 있잖아 그 영상에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 엄마 읽어줄게 해리가 대답해 주는 거야 문님 33님이 퀴즈언 엔젤 그랬다. 왜? 아. 왜? 길게. 길게 있어야 돼? 한글로. 한글로? 음. 아, 한글로 써야되나그러우 한글. 우린 한글 말로도 있잖아. 어. <웃음> 최원성님이, 여태까지는 웬만하면 내 심장을 잘 지켜왔었는데, 강적이다. 해리가, 해리 보고 강적이래. 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 아, 좋게 말해야지. 응. 이렇게 말하는 건좀안 좋지만 전 원래 용서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도 많거든요 하지만 더 행복하게 살도록 음 밥도 잘 먹는 우리 어린이들 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러면 빠이빠이 뭐야 그게 알았어 다이아나 HB님이 HB 님이 건강하게 잘자라막 아가야 네가 이렇게 사랑스러움으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니 너도 앞으로 많이 행복할거야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지내고 <웃음> 행복하게 살수 있지만 제 동생 덕분에 더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와. 여러분들도 <웃음> 행복하게 지내고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사랑해요. 김치국이라는 분이 예, <웃음> 김치? 어 이름이 김치국이야. 국? 어 맛있네요. 어아스카삭한 김치. 어. 얘 <웃음> <웃음> 얘는 밤낮으로 울고 층간소음 내도 이해한다 하셨네. 밥집. 국 친구 지 밥이 아니라 <웃음> 김칫국이니까 국 <친구지>. 친구 지밥 <웃음> 친구 <웃음> 이렇게 사람도 와가지고 <막아요. 웃음> 어, 다음, 다음 <웃음> 댓글 을볼때 어? 구름이 구루, 두부님이 응. 할배 또 왔어 하늘에는 구름 아니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 두부 어마 두부! 두부! 물 줘? 응. 잠깐만 내뭘물줘응 네, 구름이 두부님이 응. 할배 또 왔어 응. 너랑 존재는 진짜 사랑스럽구나 응. 이름이 너무 귀엽다 그지 구름이 응. 두부 캐디 이름 구름미라고 부르고 싶어 응. <웃음> 귀여우니까? 귀여워. 뭐라고 말해줄 거야 해리가?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힘네요. 뛴다, 뛴다. 잠만요. 깐 이거. 그 Y A f i n d B T M me. 떡, 떡. 뚝뚝 빨아줘. 빨아, 빨아, 빨아. Oh my god, so cute. Fighting baby 하셨네. I'm a w a t 아나 i n g a m e I'm a w a t c h i 아 g i r l like a baby. g i v s n i i n g i e 님이. 가루? 이렇게 부르면 가루? 어. <웃음> <가루는> 가루? <웃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다 특이하네? 가루 다 님이, 아가야, 난 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의 맑은 미소에 한순간 무장해제가 된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만 전달하고 살아가렴. 그러시네. 그러면 감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재밌겠네요. 아가야, 안녕?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부서진 것 같아. 꽃길만 걸으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고 하시네. 저도 하늘이 날고 있는데, 저도 너무 귀여운데. 유강이라는 분이. 한번도 안본사람은 있어도 한번본사람은 없다 나 쪽하면 다시 봉 크크 하셨네 무슨 뜻이냐면 계속 계속 보고싶은 영상, 영상이래 영상 그럼 봐야돼? 혜리가 해리, 어, 화이팅하는 영상 있잖아 화이팅~~ 어, 그 영상을 봐도봐도 봐도 계속 보고싶대 그러면 이, 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주겠다 어, 해줄거야? 응. 잠깐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 봐! 양쪽 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가야 초면이지만 사랑해 네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웃는 일만 생기렴 엄마 아니야 엄마? 사랑해 엄마 아니야 엄마? 엄마가 썼다고? 엄마 아니지? 뭐? J I Y Y Y Y 님이 이재철 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총각 노총각인 나를 왜 이곳으로 안내했나? 어? 아기가 예쁘네요. 예쁘시네요. <웃음> 해리가 예쁘대. <웃음> 예쁘대. 그렇 고맙습니다. 저도 좋아요. 다시 만지면 쭉해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많이 가고 싶은데 자고서라 생일이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내일 자, 잠자고 얼른 나가주세요 잘자고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냥 자자 어 그냥 자자 눌러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에리야 구독 버튼이 뭐야? 구독 버튼. 응. 구독 버튼. 그냥 버튼. 그거 왜눌러서 뭐해? 음... 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안해. 오... 언제나 안 해, 만날 수 있구나. 해, 잘 자요 하 자. 꼭꼭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휴>. <웃음>